거북이의 코에 플라스틱 비닐이 박힌 영상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생태계 파괴에 인간들은 강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감정적 가치 때문에 플라스틱은 최근 환경 보호와 관련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급부상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많은 소비재 유통기업은 이 문제를 마케팅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심기 위해 광고를 내보내고 일회성 이벤트를 실시하는데 그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런 방법은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더군다나 요즘 MZ세대 소비자들은 기업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그런 척하는 마케팅을 분명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눈속임만으로는 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1년 4월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인 이니스프리의 친환경 종이 화장품 용기가 겉표지를 뜯어보니 심각한 환경을 유해하는 플라스틱이었음이 드러나 수많은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런 플라스틱 문제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인기 제품 소비에 환경보호라는 의미까지 더함으로써 제품의 구매 행위가 환경문제 해결에도 저절로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용기를 만드는 세정용품 브랜드 메소드의 경우 생분해되는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예술적인 디자인의 용기로 다른 제품과의 차별화에 성공했죠 경쟁사가 외적 매력보다는 실용성만 강조했던 반면 메소드는 손비누나 주방 세제를 아름다운 형태와 색을 갖춘 투명 용기에 담아 제품을 제공했는데요. 이처럼 제품의 패키지를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도 흔쾌히 구매할 만큼 좋은 상품성을 갖춘 제품을 선보였기에 상품성과 경제성을 모두 잡을 수 있었답니다. 둘째로, 수요가 많은 시장에서 친환경 제품이 팔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의 신발 브랜드 로티스의 창업자들은 2012년 요가 레깅스 열풍에 어울리는 신발이 없다는 데 주목하고 이 시장에서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이에 재활용 플라스틱 원사를 사용해 가볍고 편안하면서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여성용 플랫슈즈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자사의 플랫슈즈는 이음새가 없고 신축성이 높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2021년 2월 기준 로티스가 재활용한 플라스틱병은 무려 7,600만개가 넘는다고 하네요. 대단한 실적이죠. 마지막으로 모든 제품에 재활용 자원을 적용하는 전반성도 중요합니다. 영유아용 장난감을 재활용 자원으로 만드는 미국의 그린토이즈는 버려진 우유통을 재활용해서 장난감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단순히 모든 제품과 포장지를 100% 재활용 소재로 만드는 것을 넘어 뛰어난 품질로 아이들이 폐기물을 만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까지 극복해 현재 미국 장난감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중 하나가 됐고 지금까지 재활용한 우유통의 개수 역시 1억 1100만 개가 넘게 됐죠. 이번 d b t b r 에서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상품성이 뛰어나고 재활용 자원을 최대한 많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품질, 디자인, 가격 등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환경 보호 사이의 딜레마를 해소해줄 때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DBR.